야이 김밥 먹으면 그냥 김밥 못먹겠는데? 누가 이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아나 리야 안녕하세요 부터야 또 너무. 응? 아니야. 아, 땅거하는 거지가? 응. <웃음> 맛있다 이거. 엄청. <청첨이>. 구멍이 없게. 응? 예? 잘라야 되는 거 아니키? 아니. 예? 예? 아, 어 아, 해물 깔란가 보다. 잊지 말라고. 음. 에? 아. 이게 유행하는 거야? 아닌데. 뭐 보여? 미드 쳐다녔 아닌데. 아, 아무리 봐도 사각형너 어, 잠깐만. 응.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 똥 굴러놓지. 얘는 비주얼, 비주얼이 좋아야 되니까. 아, 겉에 밥이. 밥에밥이 있는 그런 김밥인 근데 랩, 랩 하는 거 아닌가? 뭐랩 같은. 랩 같은 거는 밥이, 밥이 저기 되니까. 응? 밥이 저기 되니까. 응, 밥이 저기 되니까요. 밥이 흐트러지잖아. 응? 응? 뭐야? 아, 꾸로김 밥에, 밥에. 거꾸로 김밥. 꾸햄 넣었어, 아빠? 응. 또 넣었다고? 넣는데? 또 넣었다고 이거 넣었는데? 응. 우와! 응? 우와! 대박! 신기해! 이건 실리콘으로 해도 되겠다. 응, 실리콘으로 하는 게더 나을 텐 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거이 김밥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근데 다시 덮어둬야 되지 않나? 먹어볼와 이렇게 뜨는 거였지? 응손 조심! 안 해두고 우와 비주 장난 아니다 우와 꼼꼼아 꼼꼼아 꼼꼼아 우와 대박이야 우와. 이러면 간이 맞겠는데? 이제 다 이렇게 먹어 치즈 먹어보다. 치즈도 넣어야 돼. 치즈 넣으면 맛지. 한번 먹어봐. 맛있때 눈이 동그래지는 맛이야? 그거 알아? 뭐? 눈이 동그진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는데도 어. 이렇게 만들면 이게 더 맛있다. 하트 모양이야. 더 얇게 밥을 엄마, 얇게 해야 돼. 엄마 된다. 이거 봐. 엄마 이거 봐봐. 하트 모양이야. <웃음> 하트다 응? 하트. 응. 응. 어 그냥 아내가 하트 모. 아빠 영 누가, 먹으면... 누가 이거 먹으면 누가 이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바나나이번한 <웃음> 치즈 넣고? 야이 김밥 먹으면 그냥 김밥 못 먹겠는데? <웃음> 왜? 생각날 것 같은데? 어쨌든 햄을 다리 만들어버렸어 최재 <웃음> 햄은 <웃음> 실패다 왕창 줘서 만들었어. 개똥당겠습니다 왕창 하 그럼 뭐저를좀 아, 니 아, 이거 실력이 별로 안 좋네. 안 좋아? 응. <목소리> 안 좋아, 안 좋아. 어, 떨어진다. 유연성이 유연성이 네. 떨어져. 아, 그래? 뻑뻑해 보여. 역시. 발이야. 발이야. 나무 발이야. 무학광 물야 돼. 심도 잘안 받아. 음, 다시 저걸로 해. 아빠 점점 풀리고 있어. 알아. 아파 알고 있어. 계란 하나건 시중 배트니다 그래도 잘 떨어지긴 하네. 이불 입 박살 때 이걸 잘 떨어지긴 하네. 잘 떨어지는데 안 말린다며. 이건 별로야? 느끼해? 응. 모르겠어. <웃음> 음, 아. 치즈 있는 거 먹어봐. 끝머리 끄트머리, 끄트머리 먹어, 끝트머리끝트머리 먹어볼게. 응, <웃음> <웃음> 음, 이거 맛있다. 진짜 그래. 맛있다. 야, 하나만 까면 어떻게? 치즈를. 이게 시가라니까 근데 그거 하나가 남아? 응? 아니야?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야? 어? 이제? 네. 내가 안 먹었어 어 <웃음> 기뻐. <야, 김밥. 웃음> 만들어놓은 사라 지금 만들어놓은 사람인데? <웃음>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들이 김밥을 싸잖아 음. 그러면은 안 잘라 바로 안 잘라 아 <웃음> 맞아, 맞아. 와 엄청 큰갑다 우리 기, 김밥이 <웃음> 왕 크네 진짜 <웃음> <웃음> 김밥 통신이. 너무 있는거 아니야? 김치? 어? 짤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저 정도는 돼야지 당근이... 이게 <웃음> 아니, 이게, 이게 뭐? 원래 당근... 아니, 이... 뭐야, 무에 당... 아, 무회. 단무지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무에! 무에 양념이 많이 붙어 있잖아 네 어떻게 싸는 거죠? 어떻게 싸지? 튀어나왔다 너무... 되게 커지겠는데? 아, 김치는 이렇게 막 물이 나오니까 어, 물 별로 안 넣어 실리콘인데도잘 발린다. 잘 썰리지 근데 칼이 좋아서. 너무 어. 털었네. 응. 내가 먹어 됐다.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오 응, 있어 오. 이거한 모양 쏘렸어. 걸렸네. 하나. 음. 아, 계김치라서 맛있나? 볶음김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볶음김치도 해도 되지? 스타일이다 리아 안녕하세요